부평평야를 중심으로 이에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한 부평. 그 중심에 풍물이 있다. 대한민국 풍물의 역사가 시작된 문화의 도시 부평에서 2020 부평풍물대축제가 펼쳐집니다. 힘든 일일수록 품맛지로 그 서로를 돕고 일이 끝나면 놀이로 피로를 풀던 아름다운 두레의 전통. 그 정신을 계승한 부평풍물대축제가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선정 부평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부평풍물대축제 1997년에 시작돼 지난 24년 동안 부평의 새로운 문화를 읽어온 부평풍물대축제는 악기도 사람도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명 넘치는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초의 비대면 축제로 진행되는 2020 부평풍물대축제 내일의 희망을 전하는 젊음의 축제에 동참하셔서 청명한 가을 한국인의 흥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